오늘도 평화로운 어느 날이었다. 그 카톡을 받기 전까지는. 카톡. 지금 은혜의 상태로는 절대 간다고 할수 없다. 은혜의 미간을 보니 드라마의 감정이 백 객빡쳐 있는 미간이다. 저땐 사랑하되든 말로도 욕 먹는다. 그럼 나 어떻게 해야 하나? 저 미간을 피 어떻게 도망가야 하나? 방법을 찾았다. 은혜를 화나게 해서 집에서 쫓겨나자. 여보, 여보, 내가 바람 피면 어떨 것 같아? 뭐? 아니 내가 바람 피면 어떨 거 같냐? 나. 어? 나가라고. 아, 왜 그래? 그냥 물어본 거잖아. 아무도 나, 아. 아나 아, 어나 탈출했다 론나 재밌게 놀자 잉 이렇게 분명 여기 있다 그랬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디야 여기 왜 이렇게 강아지가 많아 야니 누구니 어 여여여 어디야? 너 어딘데? 앞에 왔는데? 진짜 왔어 씨. 그래 빨리 나와 임마마 친구야 밥을 못 먹었는데 아직? 지금 가야 돼 형님들 기다리고 있어 와이프한테 말해야지 아, 뭐야? 아기가 지금 못 자고 있어가지고 제수씨 같이 있어? 같이 있어 근데 왜 나한테 오라 그런 거야 미친놈아야 이거? 미안하다 나도 <웃음> 혼자 올라가 있는데 이 로추 떼서 버려 이 새X <웃음> 아이고 아기 드디어 나왔으면 되고 저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저런 마음이 아파 <웃음> 우리 같은 얼굴로 살아나기 힘든데 웬만한 말빨 아니면 안 되는데 <웃음> 왔는데 또 족대질 한번 해야 되잖아 지금 형님 두명 기다리고 있는데 저번에 짠층이 대잡았잖아 근데 네, 이번에 아, 아주 작아. 커다란 막 50cm 짜리 이런 가. 그런 거 잡아야 돼나 그때 좀 실망했어 사실 <웃음> 너 영상 몇번 봤어? 근데. 한 3, 4 <웃음> 3, 4, 0번 <웃음> 일단 거기 가서 오늘은 50cm 짜리 이런 가물치를또 잡아주신다고 하니까 가사한번 배워 채 형님 잘하시는 거 맞아? <웃음> 형수님이 잘하자 <잘하잖아. 웃음> 와이프한테 말을 좀 하고 뭐야 찐 타네? 이 정도는 말은 해야 될거 아니야 난안 하고 난 가자 씨 난... <웃음> <웃음> 친구야 인사 박아라 우리 형님들이다 <웃음> 형님 오랜만에 좀 나해 너왜안 왔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소. 반갑소 잘 지내셨어요 아, 네. <웃음> 우리 형님들한테 감을 잡는 거 의선이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그때 너무 조그마한 덤만 잡아가지고 이번에 좀큰 감을 잡아보고 형님이 잘하시는지 형수님이 잘하시는지보 됐다. <웃음> 그리고 그때 의선이가 와가지고 너무 재밌었다고 그때 그 영상만 혼자 3 40분을 봤거든요 아, 진짜로? <웃음> 오늘 큰거 잡으면 얘는 눈 돌아가세요 서 연천에 살것 같습니다 <웃음> 어, 오늘 한 6자? 7자? 오 잡을 때까지 집에 못 간다? <웃음> 오우, 야. <웃음> <웃음> 야야찍었 찍었어 야 이거 뭐야 내가 부실 <웃음> 수 있을 줄알았어나 <웃음> <근데. 웃음> <dumpling 한입> 같은 <웃음> 줄 알고 <웃음> <웃음> 진짜 야네 채널도 아직 안팠는데 이러면 어떻게 해 채널 파고 해야지 이제 그만참창피아니 <웃음> 여기 포인트 처음 와보는데요? 여기가 나오면 무조건 대물 오오안 나오면 아예 안 나와 근데 안나오확률이큰 곳이죠 그렇지 항상 대물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그때 너 낮에 왔잖아 족다리 원래 밤 밤이 꼬시거든. 밤에 오면은 그냥 물고기들 기어 당겨. 여기 근데 그때 왔던 데 아니지? 아니야 다른 데야. 여기 포인트 한 200개 있어. 구라야. <웃음> 자, 피래미 잡니다. 피래미. 잡았다. 뭐? <웃음> 야, 아이 진짜 눈뽕하지 마. 그 추운 애더 물속에 넣어봐. 넣어서 앞으로 쭉 비춰봐.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오. 그렇지, 이게 보이지? 근데 가물치 같은 경우는 너 어떻게 생기지 알지? 봤지? 어. 누구 거 봤어? 한 토까? <웃음> 잘했어. <웃음> 어, 뭐야, 뭐야, 저거 보인다. 간다. 야, 형수야, 죽대 벌려. 저기 오는 거 보이지? 형수님 뭐라 주세요? 개빨라, 개빨. 아, 아, 아, 이거 어쩌면다. 형수님 이러면 얘 잘못이죠? 예. <웃음> <웃음> 아니 와 오늘 <그걸> 다리까지 풀어졌네 <웃음> 근데 붕어 보기 힘든 사이즈다 이거 진짜 큰데? 바닥에 길다란 거 약간 모태탕 왔을 때내거 봤지? 그러한 거좀 있으면 붕은도 있었네? 지금 <웃음> 정강이 풀어졌어야 되는데 <웃음> 중화, 있어. 붕어 붕어 붕어 조 말이야 야야 한번 해봐 어 누워있네 꼬리 보여? 바닥에 대야 돼족대 끝을 그 상태에서 앞으로 와더더더 더, 더. 찬다 들어봐 들어봐 어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웃음> <웃음> 안한다 그래 새끼 넌 못하는 줄 알았어 근데 내게 진료가 아니라 경수님 실력이야 얘는 방생이야 가라 바로 가지도 않아 얘 착해 싸구였나? 왜? 젖었어 자아 그냥 내 옷이 다 들어간 거구나 <웃음> 아니, 아니요, 얘도 잡았어요. 붕어 체험 한번 했습니다. 붕어 얼마네요? 어, 1타이 피했어요. 야 이거 봐라. 이거 제가 잡은 것도 작은데요? <웃음> 바로 나죠. <웃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내 거야. 내 아, 거요. <웃음> 이거 봐봐, 보고 배워봐. 이렇게 말아 가지고, 뭐 이러면 안 돼. 아야, 죽대 돼야지 아, 너, 어, 어, 거기다. 그거 안 돼, 뭐 했어? <웃음> 더 혼내주세요 형님 더 빠져가지고 가물치야 어딨니? 한명 잡을 수 있던데? 어 잡아. 만 여기 여기 어 맞아 맞아 그거 맞아, 그거 맞아. 개빠르다 팍 터쳐야 돼 가까이 가서 이거 정지화면 아닙니다 여러분 <웃음> 너무 느린 거 아니야 너? <웃음> 여기 간다 여기 간다 여기, 간다. <웃음> 여기 간다고 <해. 웃음> 내가 봤을 때까망형님이너 패딩 적게 만들려고 하는 속셈이었는데 나만 저지 <웃음> 너딱 거기서 멈추더라 <웃음> 자 여러분 포인트 이동 해볼게요 아 그래서 누가 대형님이야? 누구 같은데 얘기안 할게요 대기해니 형님이 대형님? 넌 뒤졌다 체니 <웃음> 형님 까망 형님이 더 형님이야 형님이 까망 형님보다 더형 같대요 그치? <웃음> 사람 보는 눈이 있구만 <웃음> 너올수 있겠어? 그럼 <웃음> 아 다시 다시 아 재미없었다 아. <웃음> 형 오늘 처음 보죠?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괜찮소 형이 양띠야, 양띠. 양띠셔? 우리 동갑이잖아. 네, <웃음> 동갑다이 <웃음> <이> 새끼 날아 <나라도 웃음> 똑같죠? <웃음> 저라면 포인트 이동했거든요. 여기는 초입에 감물치가 있으면은 많이 있고 없으면은 아예 없다고 합니다. 야 시야가 너무 안 나온다. 어어 어, 어,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동작에 매운탕으로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 바닥에 대야 돼? 올리려면 올려. 올려 올려. 가자. 너 뭐해? <웃음> 아니 들어와 <몰라>, 안 빠져. 감물치. 건물치. 무슨? 어디, <웃음> 어디, 어디요? 의사의사의님 의사, 의사. 족대에 돌이 들어가서 못 빼고 있어요. 오, 야. 봐봐, 의사 이렇게 잡아야 돼. 봐봐. 이렇게 오, 쳐가지고, 요렇게. 이야, 가물치 잡았습니다. 오, 야, 야, 야. 야 와, 힘 좋아. 오. 손가락, 손가락. 힘대지 <웃음> <대봐. 웃음> 물어요? 아, 안 물어, 안 물어. 에이. <웃음> 자, 가물치 한 마리 잡았습니다. 기. 기파시유. 이야오. 역시, 돌 뺐어? <웃음> 이제 빠졌네. <빠절래. 웃음> 진짜 들어가자마자 초입에 나오네. 형님, 타이어 한번 볼까요? 그렇지. 어이, 좋았어. 이어와 타이어를요? <웃음> 있으면 대박 에헹 뭐예요? 잡았어요? 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우와 오와. 우와 이씨 뭐야 사이즈 봐몇자 될까요? 4자 음. 5자 정도 되겠다 잉어 한번 들고 브이 하고 있어봐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뭐 어때? 와이프한테는 네가 한척 하는 거야 아가미 쪽꽉 잡아 어? 입쪽 거긴 내 거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영상 편지에 해정이한테해정아 이걸로 내가 잉어집 해줄게 <웃음> <웃음> 귀여워. 얼굴 많이 개가지고 풀어주도록 하겠어. 하나. <웃음> 됐어요.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일단 포인트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만해. 근데 아직 괜찮아? 쩍새가지. <웃음> <웃음> 어, 좋아, 좋아. 약간도. <웃음> 개강 좋아네, 진짜. 여기 에셋, 에돌 이런. 난 아직 생성 중. 자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 세 번째 포인트 왔습니다. 신입 <웃음> <웃음> <웃음> 아, 유튜버 우선이 열심히 해렸겠습니다 <웃음> 채널도 안 봤으면서. 까망현님은 이제 잡어들 좀 잡아가지고 집에서 드신다고 해서. 잡어 보이면 얘기 좀 해주시. 알겠습니다. 야, 야, 야, 윤선아, 윤왜 왜, 왜, 왜? 윤선아, 윤선아. 뭐해, 거기서? 저 새끼 혼자? 얘 버려. <웃음> 여기 동사리 한 마리. 어, <웃음> 있는데, 괜찮다. 빨리 뭐, 와, 어. 빨리, 빨리. 바닥을 잘 깔아야 된다? 바닥으로 가거든? 일로 보낸다? 그렇지. 어 아. 일어나다. 예, 형 가르치면. <웃음> 원래 여기 온목적이 뭐냐면 피레미가 겁나게 많아 가지고 세년이 영상 보면 피레미 진짜 한 번에 수백 마리 뜨는데 있거든요. 그 포인트인데 밤에는 지금 한 마리도 없습니다. 자, 다시 포인트에 다녀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포인트도 잡겠습니다. 오, 오, 오, 붕어 붕어. 붕어 <웃음> 붕어. <웃음> 아. <웃음> <웃음> 붕어 진짜 널려 있다. 깊지 않아요? 너무 깊은데 괜찮아. 내가 들을 거 아니야. 회. 의선아. <웃음> 아, 아니, 니내 친구가 봉이 구만 <웃음> 네가 갔다. <웃음> 갔어요? 아, 의선. 봉이 1분 전까지 만해도 존댓말하고 있어. 내가 망 의선아. 여기 여기. 같이 잡 바닥에 깔아. 응? 와. 씨, 들어. 들어. 들어왔어? 아, 왔어요 아, 액션. 건박가네. 생활. <웃음> <웃음> <웃음> 아직 채널도 안 봤는데. 이선 <웃음> 씨말 편하게 해도 돼 아, 아 전화해. 전화해. 전화해, 전화해, 형님. 아, 알았어. <웃음> 의선아. 공어 네. 저기. 의선아. <웃음> 나한테 카톡으로 의선이가욕개하겠다 미친 아니에요? 리리리요 아아 아, 형님 니가 <웃음> 먼저 하면 되네 왜 <웃음> 뭐예요? 시다 어, 우와 뭐예요 뭐예요? 오 월척 우와 낚시로 잡기 개빡센 어입니다 우와 또 들어 한번더 들고 세게 쫙 잡아야 돼? 혜정이한테 한마디 아 그만 좀 시켜 그런 거아 빨리 해 사랑해 혜정아 <웃음> 그그 응. 혜정이야 나야 <웃음> 그 갖고 는데 네? 가져와 할 거예요. <웃음> 절지마 이 동작에. 아 <웃음> 이거 보자면 까마귀님 컨텐츠 못 한다. 여기 여기 앞에. 더더더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열고 들어간 거 보면. 아, 어? 놓쳤어. <웃음> 손으로 잡을 수 있어? 와 <웃음> 역시. <웃음> 좋아 <웃음> 얘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 <병원> 정말 <웃음> 경이롭다 야 이거 매운탕 하면 기가 막히거든 의사님 예, 이돌 들면 돼 제가 들어요? 어 제가 <웃음> 나 갈게요 아, <웃음> <웃음> 뭐 <있어요? 웃음> 어, 아 뭐야 팬이 가져줬어 어어어어 형형 제가 갈게요 귀여운데요 제가 형 제가 갈게요 뭐 있어요? 뭐 뭐야 뭐야 붕어인데 붕 붕어. 우와, 우와 크다 아, 어 아, 모래무지 아, 있어 와 여러분 모래무지 이거 진짜 맛있는데 잡아 이거 최고입니다 들어가라 형님 일단 챙겨요 붕어 붕어 먹어야지 아니 아니야 아니야 붕어 안 먹을래 의사님 붕어 먹어? 맛없어요? 아니 야 맛있어 잘했어 아니, 아니, 진짜. 나 개인적으로 그냥 안 먹는 거야. 찜으로 해서 원래 많이. 어, 붕어찜 있잖아. 아, 한번 먹어봐. 챙겨, 챙겨, 챙겨 그래. 그래. 어, 먹어봐, 먹어봐. 찜 하면은 이거 약이야. 그리고 이것도 출산한 산모어들이나 이거 되게 좋잖아요. 그렇지. 둘째 응. 준비하고 있어? 아직은 아, 안 아, 그럼 너무 좋지. 좋지. 해야지, <웃음> 어. 지금부터 차고차고 싸아야지의선아 <웃음> 예. 네. 저 의선아, 어디로 갈까요? 갈까요? 저, 저 반대로 가야지. 아, 의선아 위선아. <웃음> 자, 이렇게 들썩거리면은. 아, 피레미 한 마리. 아, 의선이 있으니까 너무 재밌다. 혹시 갈대 연락처 좀줄수 있어. 이거 <웃음> <그거> 한번 들어볼래? 야 <웃음> 이도. <이야. 웃음> 그렇지 야 손비야 넣으면 안 돼. <웃음> 그렇지 그렇지. 있으면 이거 다 너가 잡은 거야. 있으면. 죄송합니다. <웃음> 자 그렇지. <웃음> 이따가 피래미 좀 잡아야겠다. 집에서 가물치랑 도리뱅뱅 같이 먹으려고 여기 두다 하나 더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야 우산아 빨리 와라 빨리. 형아저 <웃음> 아유 차. 함께 하나, 형. 그럼. 우산은 바쁜데 미안해. 아니에요. 아니 빨리 어, 여기되지 <웃음> 형님 이거 돼요? 오. 오. 역시 엄청 좋대요 들어 들어 들어 왔어 왔어 왔어요? 오못 들어왔어 야 동사리 뭐야 동사이 동사이. 뭐야 동사리 <웃음> 너는? 나도 피해미 오또 뭐있네 오대농갱이 있다 대농갱이 너무 작다 저거 방생해야죠 응 저거 방생 동사리 챙길게요 오이사이 좋네 좋아 좋아 요거 동사리 키 잠시만 모레무지 네, 네, 네. 모래무지 오케이 반네신거야 아아 이게 짬이다 나도 할수 있어 그래? 자꾸 영상 편집 아씨 <웃음> <웃음> 제가 형이 제자 아닙니까 손으로 잡았습니다 재밌는 거보여드까 우와 <웃음> 진짜 순수한 우아였던 너. 오, 어, 어, 어, 맞네. 자, 도리뱅뱅용 피레미 한번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서 족대 대고 있고. 자, 뛰어!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들어. 그렇지. 오, 어, 어, 어, 어, 어, 뭐야? 우와, 개 봐. 어, 다 큰데요, 사이즈? 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도리뱅뱅. 어, 그냥 어, 털어버려. 털어. 돼, 여기다가. 그렇지. 우선, 너 혼난다, 그러다가. 니가 죽을까, 어, 진짜 혼나는 거야. <웃음> <웃음> 자, 이제 이렇게 한번 하고, 살짝 더 위로 올라가서, 새로운 유 페이스들을 조는 겁니다. 자, 멀쩡하, 가나!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어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야! 자, 자, 자, 자, 애타게 하는 거 게... 퇴근 고생하셨습니다 <놀람> 퇴근할 때는 아직 해맑아자 <웃음> 여러분 오늘 조가 들고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가물찌 딱한 마리 나왔네 그리고 개웃긴 게저 붕어가 은성이가 가져간다고 해가지고 어, 왜 이렇게 억울하겠부러가지고자 <웃음> 이렇게 해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친구야 형님들한테 인사 한번 박아라 개인적으로 그랜저를 되게 좋아 나도 그랜저를 기 뭔지 모르는데 <웃음> <오랜만에 웃음> 형이 <웃음> 보여줄게 그랜저를 <웃음> 아유 형 우리 형님이 할수 있겠어? 아저 애기 한번보해야 돼가지고 <웃음> 자 이렇게 해서 본배에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제니 형님이 지금 의선이한테 소가리 아니면 맥이 둘 중에 하나 주신다고 해가지고 소가리소가리가져갈게요 소가, 소가. 어, 비싼 <웃음> 건 알아가지고 여기가 창고거든요 제니 형님 양식장 어우 좋다 감사합니다. 선물이야 아 친구야 고생했다 어, 고생 많았다 빨리 그래. 가서 애기랑 보고 또 어, 놀러 가다 항상 있으니까 유튜브 할 거냐? 오, 좋아. 아, 선물 좋아 선물 줬니까 야, 들어가라. 고생했다. 어. <웃음> 음, 시작도전에 트름을 해버리면 이거 편집이잖아. 아니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의 트름 소리와 함께 가물치를 잡아왔습니다 <목소리> 아, 안내려왔 있고요 <웃음> 빨리 내려가 빨리 내려자 <웃음> 이렇게 가물치랑 피레미드를 잡아왔습니다 이 피레미를 보통 뭘로 먹냐면요 도리뱅뱅이란 걸로 많이 먹었습니다 자근데 여러분 가물치도 제가 많은 것을 해먹었습니다 가물치를 포를 썰어가지고 닭갈비처럼 해가지고 만들어 먹었고 또은혜가임신했때 가물치 곰탕으로 만들어 먹으면 굉장히 좋다고 해서 제가 은혜한테 또 매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생해서 만든 거를 은혜도 먹고 토했죠. 임신을 하면 후각이 엄청 예민해지더라고요. 저는 살짝 비례되는데 은혜한테 확 왔나봐요. 진짜 먹고 바로 구역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먹었거든요. 그거 다 먹고 만약 그때 임신 안 했잖아요. 어차피 생겼어. <웃음> 힘이 와. 매기같이. 그 <웃음> 어쨌든 그렇게 몸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이 가물치 이를 보시면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혹시나 가물치를 잡으시든 물리면요. 이가 잘 빠지지도 않을 뿐더러 여기가 째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이 가물치로 뭘해 먹을 거냐면요. 한 번도 여러분들이 이 가물치로 먹어본 적 없는 요리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옆에 보시면은 피레미가 있잖아요. 피레미... 도리뱅이 유명하다 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피레미로만 도리뱅뱅을 하고, 빙고로만 도리뱅뱅을 하는데 감을 치로는 도리뱅뱅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뭐 텐츠가 뭐냐. 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가물치 도리뱅뱅 만들어서 먹어보자. 자, 그러면 일단 피레미들을 하나하나 손질을 해주도록 할게요. 가물 치는 비늘을 좀 이따 벗겨야 돼가지고 저만리 꺼지고 이 녀석들을 비늘 같은 건 솔직히 두번이면돼한 번, 두 번. 너무 간단하죠. 자, 그리고 배를 손질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를 그냥 이렇게 딱 자른 다음에 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여보, 잘하는 척할 때는 그냥. 싫어, 꼴라지. 가리쌉 싫어, 싫어, 싫어, 싫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 손질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15번. <웃음> 그리고 여러분, 얘네 보시면은 종류가 다 달라요. 자, 얘네들을 보시면은 피렘이고, 덩치 크고, 이렇게 무늬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납자루. <웃음> 니는 같이 요리하는 걸 맨날 보고 하는데 이걸 모르면 너는 진짜 그냥 의무적으로 아 촬영을 한 거야. 뭐, 갈려버린다발견이그렇차 <웃음> 자, 어쨌든 요두 종류입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싹다 손질해줄게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도리베이 할녀석들이 예쁘게 내장척출당했으면 렉킨으로 물기를 조금만 말려두고, 자, 여러분, 자, 요 녀석은 비늘 먼저 쳐줘야 돼. 요 가물치나 쏘가리 같은 경우는 회로 먹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회로 먹고 나서도 되도록이면 디스토마 약을 처방을 받아가지고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가물치나 쏘가리 같은 애들 사이에 디스토마라는 병균이 있을 수 있어요 익히면은 괜찮은 바이러스인데 익히지 않는다 그런데 먹었다 근데 재수가 없었다 하면 딱 걸립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발병이 된게 아니라 2, 3년 정도 잠적해 있다가 얘가 살짝 약해졌거나 아니면 이 병균이 커지면 그때서야 드러납니다 그때는 이미 치료에도 많이 늦는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칼로 비늘을 먼저 벗겨줄 <웃음> 비닐이 있잖아 비닐찌기로 하면 안 튀고 좋아요 <웃음> 뭐야 <웃음> 오빠 이거 내려서... 자 여러분 방금 들으셨을 겁니다. 은혜가 오빠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적은데 네. 부탁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려고 할때그거를 방지하기 위해 오빠라는 아주 야비한 단어를 씁니다. 여보도 하잖아. 여보라고 말한 것은 부탁을 할때 오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가 너가 하는 일을 싫어하는 일을 <웃음> 내가 하려고 하면 방지하는 것을 할때 <웃음> 오빠. 야! 라고 하는 순간은 저리끼리 내가 죽이겠다라는 <웃음> 생각으로 할 때는 야! 그리고 야이개까 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상만이랑 돌고 있을 때, 왜 자기 빼고 노냐고 했 내가 상을 때, 랑렇고있돼을 때, 왜 자기 빼고 노냐고 을 때, 을 때, 내가 먹을 때, 내가 먹을 봐. 아, <웃음> <웃음> 아, <웃음> 봐 내가 내 너? 돈, <웃음> 니, 너가, 너가, 앞으로 아신네 일을... 진짜 <웃음> 야 거기서 하지 말라고 야는 나를 죽이라고 하기 전에 하는 야 <웃음> 아니 팔이 진짜 개병 x 같 진짜 <웃음> 야 내리라고 했잖아 하지마 그거 그거 하지마 아, 말도 안돼 아, 하지 야, 말라고 나... <웃음> 자 이거 한번 바로 까볼게요 와 우와 그 지느러미 잘라요 네 알겠습니다 방금 은혜가 여보라고 했잖아요 여보라고 할 때는 부탁을 할때 부탁은 아니지 니네 다칠까봐 해도 지랄이네 아 다칠까봐 그런거였어? 응동만공자 <웃음> <웃음> 이제 지느러미가 억세가지고 잘 자린다 헐라왔무 사물 어때? 새 버전인데? 싫어. 그럼 다른 버전 한번 해볼게 상남자 버전, 큐티 버전, 자상한 버전 이세개 중에 해볼게. 냄새나는 버전 라삭사르르르 <웃음> 무슨 버전 해줄거야 이번에? 수염 깎은 헌터팡 버전 아니 그거는 그건... <웃음> 갑자기 수염을 없앨 수 없잖아 수입 버전 큐티 이런 거 있잖아 큐티 계속 얘기하는데 <웃음> 큐티야, 말 진짜 기한다라삭 돈만두 돈만두 돈만두 이거 냄새나는 버전이잖아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반쪽 됐으면은 쫙 이렇게 해서 쫙 한번 갈라볼게요 자, 이쪽으로 해서 뼈까지 딱가주고 나서 칼을 바꿉니다 이 칼은 은의칼 여기서 뼈를 타고 쫙쫙끝자 이제 이쪽에 핏기 있잖아요 요건 한번 쫙 씻어 줄게요 하나 둘셋 어때야 그런바세 손잡이 딱 만들어주고 밑에 깔면서 근데 요 가물치는 오히려 껍질 핏기가 더 쉬워요 왜냐면은 이 망했다. <웃음>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거는 살리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내가 살릴 수 있어. 너할수 있어? 어. 알았어 해봐. 선수 교체했습니다 선수 교체. 성세한 작업. 아주 오랜만이고. <웃음> 오, 오, 오, 오, 오, 오. 마지막 라삭 사무라이 큐티 버전으로 하나 둘 셋. 라삭 <웃음> 사무라이. <웃음> 오, 야 씨. 쇼팡마밍 <웃음> <쪼팡 마린다. 웃음> 저렇게 은혜가 기가 막히게 살렸습니다 요거를 잘 살렸다 이 무늬 보시면 여러분 뱀탈피하고 난가져가텐네 요런거 딱 해가지고 바로 그냥 여기 딱 붙인 다음에 <웃음> 센척할 수 있어 요 으씨 개더러워 그거 운전할 때손 내밀고 가야 된거 야 <웃음> 거북이 <웃음> <웃음> 무서운거에 좀 해주라 늑대거북이? 아, 아니 <웃음> 거북류 말고 테니스 딱떠나고나온 <웃음> 미할게 <웃음> <재밌지? 웃음> 초배 초배 아 인마 개물네 왜 지금 아나 너무 싫어 나 진짜로 여보 토할 것 같아 나 진짜 싫어 나 진짜 못, 못 잊겠어 여기 같은 공방 <웃음> <웃음> 사장님 대발 <대박>, 그만 대발 <웃음> 노래방 노래방 약간 양아치 노래방 <웃음> 최고의 순간 김은혜 어디 있어요, 김은? 장영희 형 여보 잠깐만, 타임. 아픈 거야? 아니, 최악의 순간아나 진짜 진심으로 말하는 건데요, 뭐. 타임. 아 진짜 타임. 이혼. 타임 가족이 습니까 이혼하고 싶어. 이혼. 어머님! 아버님! 보고 계세요? 개문에 의심! 제가 이혼해도 할말 없으시겠죠? <웃음> <웃음> 이거 생겨가지고 여러분 생척 좀 해봤습니다 쭉 떼서 버려버려 여보 나 이제 돌아왔어 바다시로 아니야 나 맞아 정 떨어졌어 아니야 아니야 그건 잠깐 정 떨어진 거고 7년을 봤는데 에이, 이거 한 번에 정이 떨어진 것도 그것도 야박해 알지? 나야 나 갑자기 그것도 이상한 것 같아 그것도.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가물치를 은혜가 아주 기가 막히겠거든요 가물치 살이 얼마나 단단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게 어? 어. 응. 원래 안 뚫리는데 이게 어려음수 아 <웃음> 원래는 이게 진짜 큰 녀석들은 안 뚫립니다 얘는 큰 녀석이 아니기 되고 에 뚫리는데 도리 뱅뱅한 애들이 다막 부러지고 이러거든요 얘는 부러지지가 않아요 심지어 그 철판 닭갈비 있죠 닭갈비만 볶으면은 일반 생선 그렇게 하면 다 문드러집니다 근데 요 가물치는 그렇게 해도 안 문드러져요 심지어 입에 넣잖아요 닭갈비인지 구분을 못해요 왜냐면 그만큼 육질이 단단한 육고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일단 그래서 물기를 제거를 해주고 도리 뱅뱅이 좋은 사이즈로 라삭라성하면 잘라보게 <웃음> <웃음> 오빠 타임 다시 말해. 지금 내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일도 많이 해놔야 돼. 잘자. 지금 저기서 다 듣고 있어. 개만해 어디서? 잘자. 알았어 가자. <웃음> 자라버지 이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썬 다음에 후라이팬에다 바로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레미랑 비슷하게 길게 이렇게 썰어볼게요. 라사 라사. 이렇게썬 거는 돌이 뱅뱅이잖아요. 여기 에 이렇게 빙 둘러줄게요. 자라버지 이어 갈견이랑 피레미들도 똑같이 쫙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버 이렇게 싹 둘렀으면요 지용유를두르지 않은 상태에서 열을 가해줍니다. 이리 리리 넘버들이. 엘렉트릭! 그렇게 바뀌었어? 몰라보는 거야. <웃음> 왜무해봤 <방금 웃음> 자, 이렇게 식용유를 넣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식용유를 넣어서 도리뱅뱅 하게 되면은 바가바가바가바가 바가 바가 바가 하면서 이게 다 흐트러집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식용유를 붓지 않고 얘들을 열을 가열하면은 바닥에 늘러붙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식용유를 부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은 늘러붙는 과정이에요. 요게 늘러붙어서 되는 동안 도리뱅뱅 마지막에 들어갈 로스, 소스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롱지 오시고. 첫 번째는 바로 봐주세요! 로트당 탁탁탁탁 넣고. 자, 그 다음은 롤이로랑. 자, 물엿을넣어야 달달한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랄랑 자 간장도 살짝 넣어줄게요 그리고 오도도도도도 자 여기다가 이제 필살기네 레를 좀 넣어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특제 소스가 다 완성되거든요 자 이제 지금 고기들이 좀 늘러붙었어요 자그러면 여기서 바로 x 스라버스로운레브유 제가 고혈압 와가지고요 올리브유를 많이 먹어야 혈압이 떨어진대요노노노노노노노자 여러분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그냥 쫙 조여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픈할게요. 따라란! 오케이, 오케이. 자, 이 정도면 다 됐습니다. 일렉트리 터너! 전원을 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왜엘렉트리 오프함으로써 내가 망친 거일 수도 있었는데 너가 망치게 된 거야 맞아 나널 아. 살린 거야 역시 이런 네가. 알았어 이거 찍어줘 <웃음> 이거 찍어 싫어, 싫어. 한다 어, 어깨 알았어. 들어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기름을 쫙 빼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을 쫙 빼면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아까 만든 소스 있죠 요거를 이런 식으로 발라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서 피레미의 가오치 도리 뱅뱅이 완성했습니다 되자 여러분 피레미앤, 가문치, 아 자, 이제 이 녀석들이 아주 단단하게 붙어있는 거 증명할 차례가 왔습니다. 하지 마. <웃음> 이렇게만 해볼게 옆으로.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도 안 떨어져요. 보셨죠? 아니야 하지 말라. 이렇게도 안 떨어져요. 됐어, 보셨죠? 됐어, 됐어, 됐어 이제. 어. 한번퀴 돌려? 아니야 하지 말라. <웃음> 근데 한 번만 돌려보자 대신 떨어지면 또, 조건 진짜, 걸어. 진짜 진짜. 야 봐봐 봐봐. 조... <웃음> 조건 걸어 대신에. 만약 떨어뜨리면은 너가 해달라는 거 해줄게. 카드를 줬으면. 좋겠어. 카드 줄게. 그럼 해도 돼? 보츠카르도 어, 떨어지면. 안 오케이,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봐봐 할게요. 자, 여러분 아무렇지 않습니다. 와 봤지? 내가 네 카드 그래 내 카드 가져가 그래 없잖아 어 이렇게 삽니다 <웃음> 자 여러분 먼저 일반적인 도리 뱅뱅 먹어볼게요 자요 녀석 있죠? 우와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음 너무 맛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가시가 지금 엄청 많이 보이잖아요 바싹 튀겼기 때문에 아예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거 큰거 하나 먹어볼게요 반대쪽 보세요 여러분 튀김이 얼마나 바삭하게 튀겨졌는지 자이거 바로 먹을게요 초베르 음 진짜 맛있다 너 하나 먹어볼래? 응 음. 맛있어 보이나봐 은혜가 원래 이렇게 제가 맞는 거잘 안먹으려고 하는데 주름 음, 맛있지? <웃음> 얘 이거는 보상된 맛이거든요 근데 무슨 맛이에요? 하나만 더 줘볼래? <웃음> 이래기가 수법을 쓰다니 <웃음> 음. 은아이 <웃음> 미간만 보여줘 봐얘 은혜가 맛있는거 먹을 때 진실의 미감이 나오거든요 음. 어때? <웃음> 자 그러면 은혜 까다로워요 나그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맛있게 먹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대망의 감물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저도 너무 궁금해요 요거 있죠? 우와 은혜 이거 진짜 맛있겠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피레미가 더 맛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바삭거리는 그런게 피레미가 많거든요 바로 먹어볼게요 좋아! 완전 달라 이거는 너 가슴살 좋아하지? 닭 먹을 때응 그럼 좋아할 것 같아 이건 되게 뻑뻑해 <웃음> 바로 카메라 고정하고 있어 여기로 올라고 트쭉 <웃음> 음, 게에서 닭꼬치 있지. 그 사이만 먹을 때. 진짜 닭가슴살. 근데 이거를 모르고 먹는 사람은 이게 생선이라고라고 생각 못할 것 같아. 완전 닭이에요, 진짜. 그럼 요거랑 요거 같이 한번 먹어볼까? 요렇게 해서. 자, 그럼 요렇게 해서 두개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1타입이 누이주고맥부 춥고 바탕쓰고 죽고 초고 매해 음 바삭함과 퍽퍽함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맥주 한주을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아, 맛있겠다 네. 오, 살 얼음 막 맥주 막자라에렇게 <웃음> <웃음> 가물주로 아무도 안 해먹어보 <웃음> 이상해진 것 같은데 미안해 그냥 미니 한번 하자 조건 하나 걸게 대신 너 듣기 싫은 이거 만약 이런데도 내가 절어 그러면 은그 그, 애는랑 다시는안 할게 이거. 아니 잠깐 그 애는 원래 절었잖아 안 절었어 아니 팔은 왜? 그걸... 아 시동시동시동 시동, 시동. 이것도 감정이입이 팔로 되는 거야 이. 왜? 문신 있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지 제가 이렇게 감추로 아무도 안해먹어볼그루그를만들어 가지고 그루그를 먹어봤는데 진짜 너무너무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절지 않았으니까 다음에도 이 캐릭터로 해서 은혜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이요 <목소리> 아무도 안할 거야 라리발.